어어잘 잡았어 여기 밑.. 그, 그 간호를 또 들어가는 길 있잖아 거기서 오면서첫 번째 들어가는데 화장실 있는 주차장 거기 좌회전하면 바로 좌회전하는 저거 펜스 문 있거든? 문 열려있네 오늘도 어 펜스 문으로 들어오면 돼뭐 어, 많이 없어 저 바깥에는 많은데 여긴 없네 고등어도 없어 고등어도 없어 고등어도 어. 뭐 고등어가 뭐 맨날 그렇지 뭐 지금 뭐 인, 이제 밑밥 죽고 있으니까 뭐 몰라나 모르겠네 위에 어, 어, 어. 어? 어, 어? 상층으로 많이 떴어 지금 근데 여기 요, 요, 와 여기 요, 요, 와 있잖아 여기 아니 일 m 다 일메다 여기 보여 사이가 여기 보여 아이고 아이고 여기 왔다 드나야드나 아. 누나 응. 왜돌아다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, 왔어 일로와 으아아 자으25 정도 되네 아, 숲은 손하니까, 는 좋죠. 그렇죠? 어. 아, 조금만 지랄을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. 어휴. 난리가 났어요. 맞다. 어, 갔어. 또 건들고 갔어. 아, 뭐여 나만 그래? 왜? 희안하네. 뭐가 문제인 거야 대체? 오우, 이렇게 쬐? 오우. 아, 그만 놀아야지. 야, 가자, 올라가자. 우리 집에 가자! 으쨔! <목소리> <목소리> 어 좋았나 보네, 어우, 어디까지 졌어, 얘?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못 잡고 있어? 야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 어이 씨 큰일 거리어 어이 가야지고이이이어어어 엄청 많다 이 살발하다 엄청 어 엄청 많이 들어왔어